<웃음> <웃음> 근데 지금 찍가거든요아 <웃음> <웃음> 아... 야... <너> <웃음> 올렸거든요 이게 이렇게 약해도 되는 건가? <웃음> 우리 힘이게 <웃음> <웃음> 무궁화 <무호와> 꽃이 피었습니다 도가 <웃음> <웃음> 슈 무슨 이런발라드를 듣냐? 명신같라고이라고하아니내가이 아이고, 슈이고이고라드 아이고, 슈라 부럽다니까 사라 가을 타나 봐. 야, 너무 기쁜가 봐. <웃음> <웃음> 어? 당 아, 너무 행복이 너무 설는데요 너무 아, 너무, 이게 아니야. 너무, 너무 아니야. 멋있어. 이거 한 번만. 하는 해야 돼. 아, 근데 너 계속 마시는 데 쓰고 있었던. 아이거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너무 웃음> <잘. 웃음> <웃음> 왜?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아니, <이건> 왜? <웃음> 어쩐지 귀가 좀 먹먹하더라고. <웃음>